김상입니다 오늘 이곳 어딜까요? 예, 여수 밤바다에서 찾은 소동의 힐링 카페거든요. 야, 여기 정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야, 이 중년 나무가 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쫙 있고요. 정말 예쁜 이 바닷가 시사이드 해변 카페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다가 있는. 야, 이 여수밤 바다가 이렇게 있는 힐링 카페. 최고의 입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곳은 여수시 소호로 208-25번지 바닷가입니다. 오, 다치에요. 야, 바다에서 떠밀려온 이런 바닷가 다양한 소품들이 이 카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야 이런 뭐 쉐비시크 같은 유러피안 이런 스타일의 카페를 보는 듯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야 안에 들어가면 칼라풀 원색의 칼라가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 카페의 가장 중요한 곳은 요즘 찍을거리가 곧 돈이 되는 것 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거리 찍을거리 그리고 모든 자석에서 이 바다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최고의 해변, 해변 카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정말 멍 때리기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 대추 쌍화 꽃차 커피까지 야 먹거리도 다양하고요 정말 가까이 있으면 자주 가고픈 그런 테마 카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가자리에요야 어떠세요 와 코앞이 바다입니다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등 물멍 카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 커피 끓이시는구나. 이거 무슨 차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대추차는 끓였다가. 뿌려갔다가... 아 대추차. 와와와이 <목소리> 예, 대추 이거를 여기 요 탕에다가. 어, 와. 여기 사 여기 누가 오신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남자 여자 누가 더 많아요? 남자분들도 약간 중년 아 그래요? 한 예. 50대 60대? 예예 예. 그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아, 마땅히 오... 차한잔 마시면서 여유 부릴 만한 공간이 아, 그래요? 없는데 여기가 아. 거기 딱 맞아요 여성들도 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고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50대 60대 엄마들 음... 모임 오케이 그 다음에 <웃음> 누구한 누구를 모시고 아 대접할만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왜 대접받는 느낌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서울 사람들은 여기 오면 이렇게 가까이 바닷가 옆에 음. 이렇게 운치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걸 사장님 이다 꾸미신 거예요? 그죠 렇 거의 다 손으로 한 거죠. 아 손으로 하고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것들 재활용하고 아어 그... 이거 좀아트요 이거 네. 와 떠밀려온 거와야 이거 이거 쌍화차로 만들기 위해서 꽃가물 네 은행을 네야야 이거를 직접 원재료를 저 어디야 가을부터 열심히 준비하셨겠구나 아 직접 손으로 손으로 밤도 다 깎아서 절여서 <웃음> 거의 사는 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다들 손으로 직접 해서 네, 먹는 거 하나는 좀 정성으로 먹, 아. 먹자 차한 잔을 마셔도 아, 몸에 좋은 건강차라는 게딱 네. 느껴지는데요? 네, 대추도 다 일일이 손으로 와, 다 손으로 질리리 만든 거예요 야. 야 이거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 이렇게 한 지는 8년? 8년? <웃음> 허, 와 야, 야 모자나 이제 10주년 되겠네요 우리 10주년 된 행사를 좀 크게 해야지 아 해야지. 그렇구나 8년. 스타벅스 옆에 전통찻집, 이런 거 제가 한번, 제블로그에다 올린 적이 있고 이러는데, 네. 야, 여기는 전통찻집 칼라도 아, 네. 있으면서, 아, 네. 커피집 아, 네. 분위기도 있으면서, 아, 네. 여수에서 가장 좋은, 전망 좋은 아, 네. 카페네요 아, 네. 전통적이면서, 나름의 현대가. 아, 네. 맞아. 있는... 음. 야 아, 네. 예. 야, 사장님, 8년 정도 네. 이 카페 하면서, 요즘 사장님이 가장 즐거운 일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 바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안 쳐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예예. 제가 원래 또 바다를 너무 좋아한 것도 있지만. 아... 그래서 바다가 주는, 날마다 날마다 다른 바다가 주는 바다. 맛? 그렇죠. 이맛 이맛 맛.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겠구나. 네. 맞아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평온하고, 네. 어, 평온할 때도 있고, 또 네. 파도 칠 때도 있고. 야 드립으로 커피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차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한 달에 쉬는 날이 있으세요 쉬는 날은 그냥 없고 없고 우리 사장님 김현주 대표의 놀이터인데요, 보니까? 아, 맞아요. 아, 놀이터 인데요 보니까 맞아요 놀이터에 있죠 응. 네. 우리 카페 가장 대표 상품이 어떤 거예요 가장 대표 메뉴 매출의 1등 메뉴 뭐예요 쌍화차, 쌍화차, 대추차. 아, 쌍화차 대추차. 네, 쌍화차하고 대추차가 거의 같은. 아까 쌍화차를 먹어보니까 네. 오, 진짜 보약 같았어요. 근데 네. 정말 독특했던 게 쌍화차의 그릇이 정말 무거워요. 겉돌이라고 네, 아, 어쨌든 맞아요. 빨리 식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그... 저절로 쌍화차 한 잔이면 야, 이거 올겨울 추위를. 야, 그냥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이럴 정도로 거의 저희가 초창기에 맞아요. 그냥 집에서 해주는 차처럼 응. 음식처럼 손으로 맞아. 다 해주자 일단 기본 기질이 아, 그거여서 어. 커피도 이왕이면 기계로 내리는 오케이. 거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두도 갈았어요 아, <웃음>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오니까 차도 풍경도 그냥 리프레쉬 재충전하기에 딱 좋은 도심 사람들이 오면 와 저절로 재충전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들리는 뉴스에 니오이 힐링 카페가 사회적 기업 카페 외에 또 다른 테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했는데 오, 예. 카페만 가지고는 사회적 기업이 예. 안 되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랑그 음.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페지만 음. 들어다 보면 치유 문화 공간 예, 집이라고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치유 문화 공간 집 안에 아 저의 카페 힐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치유 문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네,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으신 네, 거예요? 있죠. 아, 그 그래. 일상 속의 행복.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행복감을 예, 예. 사실은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현대는. 음. 그래서 사소한 것, 음. 내가 쉽게 밥 먹는 거, 음. 똥 누는 거 음.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사소한 행복인데 그렇죠. 음. 사실 그게 다 그냥 흘러가버리고 스쳐 음.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음.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 중에 가 이제 사이코드라마라고 혹시 아세요? 예예예 음. 예, 예, 예. 그 사이코드라마를 약간 한국적 어, 예. 사이코드라마로 만든 해다나 숨곳이라고한 아.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쉽게, 감정해 우소 오케이. 이게. 그러면 그, 사이코드라마 해다나 네. 숨꿋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참여하려면 어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다음 카페도, 아, 있고 카페. 네이버 예. 블로그에도 해다나 예, 예. 숨꿋 치면 블로그에도 예, 예. 나오고. 근신 걱정 많은 현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야, 이렇게 차로, 풍경으로 공간이 주는 이런 어, 즐거움도 즐거웠지, 있지만 즐거웠지. 필요하다면 마음 치유를 위해서 응. 직접 숨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럼요 1박 하면서 예. 프로그램 참여하고 예. 이런 공간도 누리아 참가비 얼마예요 참가비는 1박 2일 하는데 예. 밥 주고 예. 술 주고 예. 재워주고 예. 5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집단 상담하고 오케이. 부부가 참여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 부부가 참여하기도 하고 예. 부모 자식 간에 참여하기도 음 하는데 시사이드 해변카페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뿐만 아니라 전국에 요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이곳에 오면 야 진짜 좋은 마음치유 공간 인생에 정말 제대로 된 리프레쉬를 할수 있다 어, 야, 되게 재밌습니다 어, 특이한 그런 정서 감정 음,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음 몸으로 머리 하는 거 봐요 예, 우리가 예. 거의 머리로 살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여기는 머리를 제발 좀 쓰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몸으로 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누가 누가 돌을 던지면 예, 예. 어 돌을 던지네 나 피해야지 하고 아,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무의식적으로 피하잖아요 아, 이런 몸들을 어느 순간에 잊어먹고 사는 거죠 오케이. 그런 몸 작업을 한다는 야, 우리 창업통 t v 시청자분들에게 아, 정말 특별한 여수 바닷가에 이렇게 경치 좋은 전망 좋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인데 마지막으로 야 우리 힐링 카페 오시면 적어도 야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마지막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곳에 오시면 예. 하나는 확실하게 예. 내 눈앞에서 바로 그냥 바다를 바로 그냥 예. 만져보는 것처럼 아. 느끼는, 거야.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음. 함께 공유하는 바다? 음. 되게 우리 보통 바다는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정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바다. 음, 야, 진짜 바다를 바로 옆에서 정말 이렇게 가장 가까이 만져볼 것 같은. 네. 친구 같은 바다를 느끼고 싶은 네. 어, 이런 분들 꼭 여수에 그 바다를 보면서 네. 진짜로 멍 때리고 싶으신 아, 멍 때리고 싶은 네. 물멍 하고 싶은 네. 이런 분들에게는 네. 최고의 카페가 아닌가 네. 그래요 또또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님 예예예 예예